지금 시작할 때 우리 곡 시작할 때 화분이 나오는 타이밍까지는 같이 맞춰서 가겠습니다 일단 까지한번해 감사합니다. 시 이상 먼저 드리습니다둘셋원스 안녕하세요. 습니다잘니다 It's close to me. 오늘은 저희가 르의 명곡에서 보여드렸던 스릴러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는 날입니다 르의 명곡 무대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승이라는 너무 감사한 결과를 받기도 했는데 너무 아쉽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이 이제 공개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님들에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를 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 나잇 거리려걸리면살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참안 되지. 형말이야. 공차도 <웃음> 돼. <웃음> 네. 마음으로. 이게 더 비쌀 수도 <웃음> 되는데. 영재, 아, 아, 있어. 들어가야 되는 느 계속 무황정하고 있어. 들어가야 되는데. 영재 형 치료비에 0만원안 나와. 아니. 1 0 0만원 나올 거야. 음주 응, 응. 응, 잘 생겼어. 근데 흑발이 나은 거 같아. 카메라 <웃음> <웃음> 있을 때 칭찬할 수가. 음주 응, 잘 생겼어. 아니요. 반응형이 잘못 어... 코치해줬어. 반응형이 어... 잘 생기게 어... 놀라달라 했는데. 너무 잘 생겼어? 아니 실패했어. 아 여기가 너무 습해요.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웃음> 아 이게 연습 중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쑥! 약간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우리한텐 무나 충격이었 아직도 킹정은 핫하고요. 저희 멤버들이 약간 시대 떨이라고 하죠.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멤버들이어서 그제 유행을 좀못 따라와요. 제가 너무 앞서 있어서. 아 요즘 제 입버릇으로. 생긴 건몇개 있어요? 그 O N K 어... 익사인거 <웃음> <웃음> <웃음>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웃음> 어때? 아 이게 한 곳에 약간 집중분어야지남는데 아, 그럼 그러면 동산거 <웃음> 그래? 죽어 아니야 피부 <웃음> <힙이> 괴사해 <웃음> 그러다 너 여기 겨드랑기로 나갔는가 봐야이 집이 있 이런 거? <웃음> 아 내가 봤거든?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늙게 나가는 게 뭐야? 어. 내가 생각해 줬어. 아니 등은 못하잖아. 아 내가 아니, 너 등을 할수 있어. 너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응. 봐. 봐 <웃음> 이런 느낌넌더 심.. 넌 이렇게 슥.. <웃음> 아, 그러니 좀.. 넌좀 찝찝하게 나왔어. 뭔 느낌인지 알아? <웃음> 더러워. <웃음> <웃음> 장피해서 못 일어나. <웃음> 아 인세. 좋네요. 너무 엑데멘스요 액땜 <웃음> 근데 그 와중에 모자는 던져. <웃음> 너무 더워. 한웅이 형이랑 저랑 염색 때문에 일찍 나와가지고 마셔야 합니다. 어 저는 이거 하고 퇴근해가지고. <웃음> 아쉽지만 저는 오늘 여기 세트장에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잘 찍고 오세요. 네? 뭘 찍어? 어? 나 오늘 여기서 촬영 마지막인데? 그래 어, 어. 네? 형은 뒤에 또 촬영이 그러니까 여기가 거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세트장이 용인으로 바뀌는 아. 거야아와 진짜 너무 습하다 습한 거진 최악이야 스파오 진짜 최악이야 여행기. 그래도 뭔가 덥고 습한 날 열심히 춤을 추니까 아 저를 혹사시키는 약간 그 <웃음> 재미가 있어요 어때요? <웃음> <웃음> <웃음> 약간 나를 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아니야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또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서 제일 최악은 스테이지 브레이크, 레드, 레드 수트 입은 날. 추워서? 너무 추웠어, 진짜. 진짜 어?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느낌 살짝 나, 지금. 아, 조명이. 아니야, 근데 나, 난 습한 게 제일 싫어. 아, 나도 습한 거 싫은데. 겨울에 얼어죽는 게더 나아요. 아니야, 근데 그때 음, 진짜 때 추워서 못할것같아 그림 그리는 거아니야 어쨌든 저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으로 하여금 제가 살아있음을 좀 느껴요. 그래? 나 뭐. 열심히 살면 좀.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 좀 짜증을 느끼고 네가 더 넣을 걸? 아니 동준아 <웃음> 냄새가 너 아, 너무 좋아? 약간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약간 아, 내가 몸에 원래 열이 많아서 다 추워도 나는 에어컨 키고 사는 성격이고 응. 막다 추운데 나 혼자 더운 성격인데 그 날씨에 지금 이 계속 재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춤이 안쳐져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당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꺾여! 나 여기가 안 접혀 잘 이제 여딱 붙어가지고 아 쟤는 반, 반대로 반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아니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난난 오늘의 휴학이야 저희는 로켓 선톱을 갖고 있죠 <웃음> 보세요 <웃음> 손이 약간 진짜 약간 내 손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손 야, 여기 좀더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다, 난좀 긴데 꼈지 덜 진화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분위기 좋네 I'm die. 저 주거예요 와우, Hi, Hi 아 누가 내 엉덩이를 때리는데? 아니 <웃음> 저의 아니 저의 동무였습니다. 아니 무릎 꿇고 무슨 두더지 마냥 이러고 <웃음> <웃음> 혼자 옆에 다 돼서도 이러는 거 착각해가지고 먼저 가버렸어. 뭔가 도착했는데 그때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됐다 이걸 느꼈지. 얘가 분명 셌다 <웃음> 맞아 카도 열심히 썼어 세 가지고 우리가 5, 6, v 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옆에 들어왔어. 1, 2, 3, 4, 5, 6, 7, h 1, 2, 3, f o u 고 있는 거야? <웃음>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놓고 사실 아까부터 자정신이 아니라는 사실. 마인드 컨트롤. 여기 있는 세 명이라도 멘탈 잡아야 돼. 할수 있지? 촬영을 멘탈을 잃은 적이 제... 없어. 아 아니 디테일 촬영. 잃게 주자. <웃음> 디테일, 촬영도 해야 디테일 촬영 도 해줘. 디테일 촬영. 세하게 형의 이제 느낌을 하나 하나 알아가는 거지. t <웃음> h 뭐였어? 너도 있잖아 왜 나한테 는거 아니네 무너스의 첫볼 흑발 여완웅 턱 근육 쓰는데 왜 다기 됐어? 왜 다기 됐냐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봐봐 왜 여기서 이렇게 코코기있습 건방지게 감히 한번 애드립을 뿌려봤습니다 좀 말이 건방지긴 하다 아 건방지게? 세무단디! 제생입니다 <웃음> 정신 차려 <웃음> 끝난 봐. 거야, 그래서? 그래? 끝난 건가? 점프하는 거 하자. 자, 저희는 이제 가자! 최라형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레츠고! 하나, 둘, 셋! 못 가! 아, 못 아, 가! 여기 있어, 못 가! 아. 아. 못 가, 인마. 불의 명곡에서 보여드렸던 스릴러도 멋지나게 제대로 퍼포먼스 영상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미 보셨죠? 매한 그랜뷰! 바이, BY! e 拜 i 苏 h t y